네, 1번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여기쯤, 음. 이게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멀게 되면 판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카드를 큰 거를, 큰게꽤 많은데 큰걸 쓰면 너무 화면에 꽉 쳐서 작은 걸 쓰려고 그러니까 좀 그렇고, 이번에는 제가 한번 큰 카드를 써봤어요. 네, 1번 카드, 갑자기 이렇게 이번 달에는요, 그 연인들이 그러니까 침체나 아니면 어 잠깐 멈춰서거나 발전이 더딘, 그러니까 관계 발전이 더딘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미열이라는 특성상 어떤 정신적인 방황이나 일에 지체됨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의 주로 주제는 어, 앞으로의 관계나 아니면 멈춰진 관계 아니면 잘 나가다가 약간 시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남성분들은 어, 굉장히 성격이 온화하고, 온화하고, 어, 사, 그 타인의 고민들을 잘 들어주는, 그러니까 상담자 아니면 정신적 멘토 역할을 잘 하시는 분 같아요. 만약에 만났다면, 뭐, 교회 오빠? 교회에서 드럼 치는 오빠? 하여간, 어, 그런 분들, 꼭 교회에서 안 만났더라도, 어, 모든 사람들에게, 어, 굉장히 친절하게 고민을 좀잘 들어주고, 어, 좋은 조언이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갈등 의견의 마찰이 일어나는 어, 카드가 나왔어요 어, 이렇게 조언을 잘 해주는데 왜 갑자기 갈등이라는 카드가 나왔는지 를 보면 어, 그렇게 하고 여러분의 동향을 살피네요 이분이 무슨 잘못을 하기는 했나 봐요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음. 아, 그래도 이분과 좀 만난 지 오래되셨나요? 음. 같은 문제로 반복적으로 싸웠을 수가 있어요. 음, 왜냐면 이제 그, 남녀가 사귈 때는 이렇게 한발한발 한발 나가서 사귀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들여서 사귀었는데 뭔가 실망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크게 싸웠는데 크게 싸웠다가 어느정도 누그러져 있는 모습 어, 해결체, 해결점이 해결 보인다? 그럼 무엇 뭐 때문에 싸웠는지 음, 한번 싸웠다가 다시 돌아왔네요. 싸웠다가 화해하고 그러셨네요. 싸웠다가 화해하기를 반복했네요. 아. 알겠네. 이분이 그냥 상담이나 고민 상담을 잘 들어주니까 음, 주변에 많은 음, 인기를 누렸을 것 같아요. 음, 인기를 누렸을 것 같고 어, 꼭 상담해주는 대상자가 동성인이, 동성이라는 적이 없잖아요. 이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다퉸던 것 같아요. 아니, 오빠는 상담해주는 것도 좋지만 걔그 자, 오빠한테 꼬리 치는거 안보여? 뭐 이런식으로 해서 음. 그래서 그 여성분들이 많이 이걸 갖다가 참아주고 있냐 하지 않았나 그, 그, 그래서 어, 음.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잘될 거야. 음 문제는 있지만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자해서 이분하고 같이 뭐 가까운데로 여행도 다니고 게 뭐가 그 환경을 갖다 뭐프레시도 시켜보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분이 이제 음 그런 게 조금 지치신 것 같아요. 이런저런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로. 지쳤다. 그리고 어, 이분이 벌이가 그렇게 신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잘벌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뭐 가족이라든가 뭐 부모일 수도 있고 뭐 형제일 수도 있고 뭐 근데 어, 선물도 많이 사가고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데이트 비용이나 이런 걸 갖다가 더 많이 썼을 확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데. 그렇게 잘 그렇게 잘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그 남자분의 성향은 계속 이게 이 카드가 남성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남자분이라고 하는 거지만 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음, 밖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아닌데요. 어, 상대방인데요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니까 그거 갖다 가만해서 들어 주셨으면 돼요. 그 여기서 보면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진짜 영혼까지 끌어내서 들어주는데 이 여성분에게는 너무 자기 뜻대로 핸들링을 하려 하려 했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그런 똑같이 고쳐지지 않는. 수정되지 않는 일로 많은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때마다 남성분들이 아왜 아, 그래 아 내가 잘할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관계를 이어붙이고 이어붙이고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성분들이 착하니까 여성분들이 착해요 <웃음> 근데 그 이어붙이는 그것이 진짜 내가 믿음이 가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관계는 불안했고 아이 사람이 또 그러면 어떡하나 또 그러면 어떡하나 항상 불안감 속에서 여성분들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검 3개가 가슴에 팍팍 꽂혀서 피 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분이 어쩌면은 좀 거친 말도 서슴없이 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인기에 도치되면은 자기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분명히 이분은 과분한 여자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분들은 굉장히 매력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그러니까 20대면 20, 20대면 본인의 또래보다도 더 우월한 지위, 30대면 30대보다 더 우월한 지위. 40대면 40대보다 더 우월한지 그러니까 자기 그염대에서더 우월한 포지션에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속된 말로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네가 가면 뭐 어딜 가겠어. 뭐 너는 나한테 꽂혔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여성분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강하게 막 밀어붙였을 확률이 높아요. 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어디 가고 싶다. 그런데 딱히 연락이 닿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야 파랑새야 나 가지 어디 가자 나랑 좀 어디 좀 가자 이래요 원래 어디 가자 그럴 땐 파랑새야 내가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시간이 되니 이렇게 가 아니라 나와 이런 식인 거죠 그럼, 어 오빠 나 실은 나 이렇게 해갖고 오늘 좀 안될 것 같아 그러면 아이 이게 오빠가 나오라면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건 조금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개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카드를 보면 어, 여성분들이 이 어떤 희망을 더 이상 잃은 거죠. 희망을 잃고 돌아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직까지는 이 카드를 봤다는 거는 음, 그래도 한 번의 기회는 더 줘볼까라는 마음에서 이 카드를 본 건데, 아, 그것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라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네요. 음, 이미 감정도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요? 처음에 그 다정하게 상담해주는 그 오빠는 어디 가고, 음, 이 여성분, 여성분이 조만간에 올바른 결정을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쌓아온 정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정상 자비를 베풀어 준 것일 수도 있는데 음 맞아요. 그래도 지금 막 돌아갈까? 막 그냥 봐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부질없는 생각이고 결국은 이분이 지쳐서 돌아가지 않을까 음. 지금 이렇게 꼭 이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음. 굉장히 물 위에 떠 있다 그래야 되나 어, 잘못 그러니까 힘이 많이 빠져서 잘못하면 이렇게 물에 퐁당 빠질 수 있는 그런데 선, 선택을 잘하면 힘을 내서 막 헤엄쳐서 육지로 가면 갈 수도 있는데 지금 기로에 서있어요 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저기까지 그냥 가야되나 아 몰라 막 주저앉을 생각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음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우울하시기도 하고 아음 어, 아직 그 우울감이나 그 망설임이나 그런 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는데 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라고 나와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다음 달에는 어 여성분이 결정을 하게 될거예요 여성분이 결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분은 이분이 아 얘하고 가망성이 없다 싶으면 이분이 어딴 데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경솔한 부분이 없지 않으니까 어 경솔한 부분이 없지 않으니까 만약 여성분이 못 끊어내신다 하면 이분이 떠나갈 확률도 커요 음 아 어, 그리고 이런 관계는 상처만 주는 관계가 아니라 어, 이거는 어떤 관계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지나온 그 시간들이 시간 속에 쌓인 정들이 어 뭐랄까 안타깝기는 해도 남은 인생을 바라본다면 그건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네, 1번 카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번 카드 선택해 주신 분 2번 카드 리딩 들어갈게요 어, 처음부터 매달린 남자가 음. 이 조카들 좀 뽑아 봐야겠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매달리는남자가 <웃음> 아, 이분, 이분은 1번분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경우가 없진 않네요 근데 이분이 조금 더쎄신것 같아 <웃음> 이분도 혹시 교회 오빠인가요? 음, 음. 성격이 더쎄신것 같고 어, 이분이 조금 더 어디 봅시다 음어 이분은 그 하... 이분이 지금 이분하고 지금 문제 있지 않나요 혹시? 음. 그 본인한테는 굉장히 근엄하고 응? 뭐랄까 이 이분은 인간적인 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 겉으로 보이는 거는 또 달라요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어떻게 가요 밀접한 관계에서만 알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뭐랄까 <웃음> 남성적이고 능력도 있고. 게다가, 다정다감에, 음, 굉장히 다정다감에, 여자가 호감기 너무 좋아요. 거기다 박력까지 있고, 그 다음에, 어, 외관상은 직업이 좋거나, 아니면 본인이, 지, 저기, 막, 돈을, 직업이 좋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닐 수도 있죠. 확인된 바가 아니니까, 음. 어, 그렇게 하고서, 현랄한 그, 대화로 여성분의 마음을 많이 이끄는 거기다가 어, 그런 면도 있어요. 자기가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돌진하는. 음. 그래서 처음에 여성분들이 혹하고 이렇게 푹 빠져드는 음. 그걸로 인해 이분이 저기 막 어, 여러분들하고 이런 성격 때문에 어, 조금 더 한번 봅시다. 조금 더 보조카드를 뽑아보고서 이 파랑새 분들한테는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는 경우에는 딱 그건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할 때어 죄송합니다 음, 눈치를 보고 돈이 필요할 때는 눈치를 보고 아 내가 파랑새한테 돈좀 빌려달라 그러면 어, 빌려줄까? 뭐 이런거? 음. 그래서, 아닐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어, 연인의 관계가 조금 더 밀접해지면, 어느 정도 돈 부분, 금전적인 문제에서도 조금 플렉시블 하지 않나요? 뭐, 빌려주기도 하고, 뭐, 선물도 해주기도 하고, 음. 그러면서, 어, 어느 정도, 뭐, 파란색 하나,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내가 다음 달에 뭐, 월급 텀을 줄게, 얼마만 해줄래, 뭐, 이런식, 음. 뭐, 예를 들자면, 이제, 핑계라는 게 있잖아요. 아, 어, 내 실은 엄마가, 어,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해서, 어, 좀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좀 돈이 필요한데,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돈을 갖다가 해줬는데, 급하게 내, 돈을 갖다가 내가 엄마한테 해줬는데, 아, 내가 급하게 돈쓸 때가 있다는 것 같다가, 깜빡하고서 그냥 엄마가 급하다니까 엄마한테 다 줘버렸네? 파랑새야, 나한테 좀돈좀 좀 어떻게 빌려주면 안 될까? 뭐 이런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니까. 모든, 이, 이 카드를 보는 부분, 분들이 다 동문제에 열, 열켜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음. 근데 이분이 급하다고 해서 가서 쓴 데가, 다른 이성하고, 아니, 다른 이성이나 아니면, 다른 이성이나 오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성이나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데 돈을 다 써서 돈이 없다. 예 말은 어, 내가 뭐 이제 핑계죠. 그러니까 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남편분들이 친구들하고 막 모여서 술 마시고 싶은데 와이프가 호랑이야. 그럼 맨날 뭐 누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내잖아요. 어, 여성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친구들하고 놀다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다 <웃음> 아, 에라 모르겠다 이분은 될 대로 되라 어, 그래서 지금 매달려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시위를 하면 우리 파랑새가 뭐 어떻게 해주겠지 음, 그렇게 하고서 뭐 이분은 열심히 일할 음, 생각을 왜 일할 생각을 하지 뭐, 저기, 막, 뭐 채팅도 하고, 음, 채, 돈이 없으니까 밖은 못 나가고, 채팅하고서 이렇게 놀고 그럴 것 같아요. 다는 아니에요. 음, 다는 아니에요. 저기, 막, 뭐 일부, 저기, 막장, 음, 일부 막장.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여성분들도 알고 있지 않나요? 이걸 갖다가 계속 킵구행하기는 힘든 관계다라고 이미 그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지만,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어, 이 카드를 본게 아닌가 싶어요. 잠시 어, 두 분의 관계에 브레이크를 여성분들이 걸지 않았을까. 음, 이런 와중에도 그 남성분들은 음, 음 맞아요. 여성분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칼을 빼들기 직전에 아마 보신 것일 수 있어요. 음... 이와중에도 남자 남성분들은 음 자기가 하던 대로 하고 사네요. 음. 음 매달렸다. 매달 자. <웃음>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극히 자기 애가 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손해 보고 싶지 않고 그리고 기회를 본다. 기회주의자라 그러면 조금 심한가요? 음. 기회주의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관계가 그다 게뭐 결혼 말이 오갈 정도로 어, 그 정도의 관계는 아닌 것 같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어, 다음 달에는 헤어지는 커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음, 타이에 의해서 보통 다음 달은 그런 음,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주로 관계에 대한 그 카드를 많이 보는데 다음 달에 결정이 날것 같아요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도 <웃음> 카드 리딩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좋은 답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음, 그럼 3번 카드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어디 보시다. 첫번부터 카드가 심상치 않게 음아 그리고 이분들은 이 3번 카드는 그래도 괜찮네요 일단 보조 카드를 봅시다 <웃음> 여기도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다툼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다 해결하는 것 같네요. 음. 그렇지만 섣불리 다가왔다가 낭패를 볼수 있기 때문에 아, 아무래도 섣불리 다가온 것 같네요. 음. 섣불리 그러니까 지금 어디 봅시다. 뭐 때문에 싸움의 원인이 됐는지. 음 이 케이스는, 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 삼자의 개입이라든가, 음, 아니면, 음, 제 삼자의 개입이 들통이 나는 바람에, 그걸로 인해서 싸워서, 이 분은 호기시, 어떤, 그니까, 그, 누군가가 갑자기 탁, 들어왔는, 눈에 들어왔는데, 그거 들어왔다 어저 사람 참 괜찮다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아뭐 어, 뭐, 잠깐 얘기해 보는 거야 뭐 큰일이 있겠어? 하고서 얘기해 봤는데요 뭐, 얘기해 볼수록 자꾸 자기가 그 사람한테 빠져드는 거야 그러다 두번 만나고 세번 만나고 하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 그래갖고 꼬리가 길어서 밟힌 커플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다는 아니에요 음 그래서 문제를 아, 어, 그고 이제 큰일 난 거지. 큰일 났기 때문에 아, 막 머리를 싸매고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왜냐면은 그 호기심에 만났던 분은 하고는 계속 깊고잉할 생각은 없었던 거 같아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음. 어. 맞아요. 음. 그냥 그래서 아, 이걸 어떡하나. 아, 아 그냥 한두 번만 저기하고 그냥 끝낼 걸 괜히 저기 해가지고 지금 우리 파랑새하고 깨지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음, 깨지게 생겼네 이, 이걸 어떡하나 자기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외모만 보고서 그냥 일시적인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이제 이분은 아 굉장히 뭘까 어린애 같은 생각이죠. 그래도 우리 음? 우리 파랑새는 나를 어, 좋아하니까 내가 잘하면 용서해 줄 거야. 나는 어떤 희망도 있어요. 믿음도 있고 희망도 있고, 음, 믿음도 있고 이거 뭐. 예.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있고. 음, 눈치를 보고 있고 자기 혼자서 그러니까, 어, 꿈에다 색칠을 해요 그래 잘 될거야 그런데도 되게 쫄리죠 아, 되게 쫄려요 여러분들을 놓칠까봐 되게 쫄려요 음 너무 이기적이다 이 양반도 아, 오늘은 다 이기적인 분만 나오네요 음, 그리고 여, 여성분들이 지금 숨을 고르고 계신 것 같아요 숨을 고르고, 숨을 고르고 계시고 같고 조만간에 여성분들이 음 지금 방향성을 찾는 거예요 이제 감정대로 할까 이성적으로 할까 막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음 하는데 소드가 많이 여기는 보니까 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음, 우리의 관계는 무너졌다 니가 음, 무너뜨렸어 이 바보 멍충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조만간에 그런 그 결정의 끝은올것 같아요 근데 결정의 끝이 보면 음, 용서해 주겠네요 음,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고 뭐두 분이 가까운 데로 여행 한번 가보세요 뭐 큰 돈들이지 않는 대로 가면 잘 해결됩니다. 이분은 왜냐면 남성분이 잠깐 저기 했던 건뭐 이렇게 심각한 관계가 아니고 두 분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더 기회를 더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개중에는 그런 분들 있어 어떻게 바람 폈는데 용서가 되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만날 헤어지고 누군가를 또만다면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내가 첫 번째 여자일까요? 그럼 두 번째 여자일까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음. 뭐 이렇게 뭐몇 년씩 양다리를 걸친 것도 아니고 누 이제 어떤 분은 지금 붕괴하실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되냐 막 이러는데 인생 살다 보면 음 그냥. 근데 다음 번에 또 그런다 그러면은 그때는 용서하면 안 돼요. 왜냐면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고의이기 때문에. 어. 근데 모르죠. 나는 또 용서해줬는데 이분이 나중에 아, 싫어 한뭐 이렇게 어? 의리 의로 살아가지 않을래 하고 지가, 아, 자기가 죄송해 뭐 자기가 팽개치고 나갈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음 나는 관용을 베풀어 줬는데 자 예. 인연이란, 그니까, 끝은 언제든지 낼수 있어요. 음, 끝은 언제든지 낼수 있어요. 오늘도 낼수 있고, 내일도 낼수 있어요. 음, 이 분의 말을 좀더 들어보시고, 어,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고, 카드상에서 보여주는 걸 보면 여성분들이 한 번은 봐줄 것 같네요. 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4번 카드. 어디 봅시다. 음, 음. 여기는 잠깐만 보조 카드를 뽑아봐야겠어요. <웃음> 여기는 어. 거의. 파이널 단계까지 갔었던 분들이 뽑아주지 않았나 어, 결혼을 앞둔 <웃음> 아 죄송해요 아침에라 목이 잠겼어요 이걸 내가 이 카드를 주로 아침에 리딩을 하는데 애들 잘때 내가 그다음에까 그러니까 아침에 목이 좀 잠겨요 어. <웃음> 자자아 어. 여기는 파이널 단계까지 갔었던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오. 어, 여성분들이 이거 보면은 대충 읽혀지긴 했는데 음. 대충 읽혀지긴 했어요 음. 남자분들의 용서를 구하고 싶은가 본데 이게 과연 음 주변 사람들이 야 가서 빌어 이러는 것 같아요 음 여성분들은 일단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모드로 들어간 거고 왜냐하면 이거는 대표적인 가족카드죠 근데, 어, 가족 카드를 보면은 컵이 있는 것도 있고, 안, 컵이 있는 게 있고, 이 펜타클이 있는 게 있어요. 음, 컵은 감정이 상하는 거고, 이 펜타클은 돈의 문제예요. 음, 어, 이 여성분이, 어, 원래는 굉장히 냉철하시, 냉철하시고, 미, 끊고 매짐이 분명해요. 끈고 매짐이 분명하고, 사리 판단이 굉장히 명확한 분이라고 할까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봐줬던 것 같아요. 이이 이 관계는 여성분이 주가 돼서 음, 어, 좀 이끌어 나갔던 관계가 아닌가. 이 남성분도 성격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데 어, 남성분이 조금 거짓말을 한, 거짓말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관계가 불투명해졌다. 음. 방향, 이 관계가 방향성을 잃었다. 여성분이, 마, 만약, 데이트 비용이나 이런 거는 더 많이 해줬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못 놓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미 실망을 많이 했는데, 음, 이 관계가 불분명히 똑같이, 이렇게 문카드가 똑같이 나왔어요. 음, 이, 이, 그 전에, 그 무슨 드라마 보니까, 이게 낮인지 밤인지. 음, 낮인지 밤인지. 어, 두 분의 성향을 놓고 봤을 때, 여성분들의 성격이 훨씬 더 좋아요. 음, 여성분들은, 어, 냉철하면서도 포용력이 있어요. 포용력도 있고, 그니까, 뭐, 그니까, 뭐지? 부드러움과 강함을 동시에 지내신 분? 음, 근데, 남성분은 강함만 지내신 분, 강하다 못해 말을 너무 나쁘게 해. 나쁜 남자만, 나쁜 남자야. 물론,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죠. 계산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음, 이해 타산도 빠르고, 어, 자기가 손해볼 행동은 1도 안 해요. 음, 자기 것에 집착이 굉장히 강한 분이시고, 어, 어지간하면, 음, 어지간하면, 그, 손해를 안 봐요. 그러니까 10번 싸우면 최소 7, 8번은 이긴다. 승률이 좋으신 분. 음. 그리고 누구 말안 들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약한 것로을 밀고 나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 희망이,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그래도 긍정적인 분이시고 결단을 내릴 때내리더라도 참아줄 만큼 참아주는 분이에요. 음. 이해심도 많고 음. 근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 이 여성분은 이 남성분의 가족한테도 되게 잘하고 물질적이구나 정신적인구나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잘 써줬는데 이 남성분은 아닌 거죠. 아 내가 왜? 야 너는 나한테 시집 오면 너 추가 왜냐? 네 저기 막 너는 우리 집만 신경 써야 돼뭐 그런 거. 음 그런 예를 들자면요요 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의 가족에게는 신경 1도, 1은 썼겠죠? 음, 진짜 반, 여서분이 하는 것을 반에 반도 안 하면서 이 여성분이 하는 건 굉장히 당연, 당연하게 여겨졌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여성분이 이제 파이널 꼴대 앞에서 잠깐 멈춰 선 거죠. 이게 막, 과연 오른 길일까? 음. 그래서 남성분이 눈치를 이분 근데 어, 눈치도 안 봐요 이 사람은 네가 뭐 가면 어디 가겠어라는 말이에요 왜어이 속궁합은 좋은 것 같아요 음, 죄송합니다 모든 걸 갖다가 속궁합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음, 어, 하지만 되게 되게 되게 잘 맞는 부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성분이 금전적인 지출도 더 많이 하고 더 신경 써서 더 배려하고 더 자자 아니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분이 임신을 했거나 발목을 잡혀 있거나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쁜 남자죠.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여성분이 굉장히 마음이 쓸쓸해요. 쓸쓸하고 외롭고 그래서 내가 이 애를 이 혼자 길러야 되나 이거 여기서 관둬야 되나 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아니면 이 여성분이 남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데에는 이 여성분들이 한번 갔다 왔거나 한번 이혼했고 이혼 경력이 있고 아이가 있거나 이런 케이스에요 그러니까, 이 4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음, 여자가 약점이 있다라고 봐요. 이 남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데는. 꼭 아이 문제가 아니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어디 봅시다. 음. 이 남자는 진짜 뭐랄까? 어, 아무, 아무것도 안 해요. 음. 여, 여성분에 대한 애, 정보다는 지극히 계산적으로 만나는 것 같아요. 음, 지극히 계산적으로. 음, 지극히 계산적으로 만나고, 아, 네가 이렇게 있어도 결국은 나한테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음, 네가 어딜 가서, 어딜 가겠어? 어딜 가서 누굴 만나겠어? 어, 이런 식. 어, 내 되게 나쁜 남자다. 어, 화가 지내 어, 되게 나쁜 남자다. 어. 음, 뭘 그러니까 앞으로 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발전적으로 나가자라고 제안도 안 해. 그냥 싫으면 뭐 간도 이런 식으로 남성분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어, 너무 속상하시겠다. 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너무 인간미가 없고 너무 말을 갖다가 사람은 그냥 막 후벼 파는 말을 하니까 여성분이 화가 나가지고 어, 아 스탑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 그러니까 걸은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어 아이가 딸린 여성분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임신 중인데 이 사람이 너무 마, 마음을 갖다가 혹평파는 말을 해가지고 음, 결혼을 앞두고 있어 이걸 계속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니면 아이가 없더라도 음, 뭔가를 계획하는 미래를 계획하는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어, 미래를 이렇게 이렇게 계획하는데 어, 네가 네가 해 네가 필요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네가 해뭐 이런 식인 거죠 나는 안 필요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음, 나쁜 남자 음, 그래서 어, 계속 가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음, 남자가 계속 그렇게 나오네요 개선해 개선하려고 들지 않아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어,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달에 결정 난다고, 응. 다음 달에 결정 안 나면 이미 후... 완전. 이번, 이번 달에 원진이 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원망한 일이 생긴다. 만약에 이분들이 이렇게 심각한 케이스가 아니라 단지 결혼하는, 결혼 준비를 하는데 아니면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어,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 거라면 그냥 이렇게 시리우스한 시츄에이션이 아니고 그냥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된 거라면 11월 달에는, 어, 원만하게 해결이 됩니다. 음,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시리우스한 상황이고 막장이라면 다음 달에 해결이 돼요 어, 다음 달에 해결이 되는 거는 좋은 방향은 아니에요 음, 어, 적반하장이라고 이분이 관도 이룰수 있어요 음. 네 4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좀 아, 너무 팩포를 해드린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래요 애니웨이 anyway, 어 만남이라고, 인연이라는 건요, 문을 연다고 들어오고, 문을 닫는다고 나가고 그러지 않아요. 인연은 스며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연이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될 것이고, 내 인연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냥 주변 환경에 다 맞춰줘도 안 되는 게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억지춘향은 만들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조금 더 지켜보시고, 마음이 아프실 테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음, 어떤 방향이 이제, 이제 방향이 설정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이큰 타로를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